네, 안녕하세요. 엠스피의 정수구 의사입니다. 네, 여기는, 그, 삼척에 있는 코아로 아파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문에 2차 되는 차량들의 차원 추출을 일으키게끔 이렇게 했어요. 자, 2차 되는 차량에 이제 추출을 해서 이 차량이 정문부터 이제 어떤 동선 라인을 타고 들어올 겁니다. 그리고이 차량이 어디까지 추... 그, 저걸 했는지 보일 것이고요 어, 옥상 카메라는 지금 보면 대략 한 10개? 10군데 정도 이렇게. 칼라로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. 이게 칼라의 최적의 지금 세팅을 해 놓은 거고요. 어,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이제 세팅한 영상 요렇게 이런 식으로 자 전에 거 영상 잠깐 보여드리면 야간 영상 자 이랬던 영상이 자, 요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. 지금 현재의 시간이죠. 예, 지금 밖에는 굉장히 깜깜합니다. 지금 시간을 보시면 예, 17시 13분인데요. 예, 굉장히 어둡습니다. 밖은 자 지금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식으로 해놨고 이런거는 뭐, 이런 뭐 조각이 좋아서 뭐 이렇게 네, 포커싱만 잘 맞춰두면 이런 내는거 이제 뭐 별거 없죠. 이것도 한번 야간거 한번 볼까요. 네, 저희가 세팅하기 전에는 이런 상태가 됐었죠 세팅 후에 검색영상은 이런 상태가 됐었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. 마찬가지로 확대 디지털 중으로 이렇게 땡겨서 이렇게 검색을 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할수 있습니다. 잡고. 자, 이렇게 하고, 네,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저희가 지금 오늘 온 거는 야간 영상 뿌옇게 나오는, 옥상에서 나오는 그 부분만 잡기 위해서 하는데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